5월 27일 업데이트로 신규 캐릭터 카이토가 등장했습니다. 어, 새로운 소울 마스터 시스템, 그 다음에 토벌전 시즌2의 업데이트, 장신구의 한계도파와 극초월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신규 캐릭터 카이토는 물속성의 판금 방어구를 장착하는 근거리 물리 캐릭터입니다. 직업 스킬은 오르타와 같은 데미지 면역과 행동 불가 형태의 스킬인데, 어, 오르타와 다른 거는 이 LP 포인트가 아닌 HP를 회복하는 점이 있네요. 기본 패시브로는 피격시 5초간 방어력이 상승하는 패시브가 있고 이 패시브 레벨 만렙 기준은 1%로 최대 20%까지 중첩해서 적용됩니다. 그랑 웨폰은 고대 그랑 웨폰인 스사노오까지한 번에 등장한 캐릭터죠. SR 그랑 웨폰이 세계로 출시된 이상한 형태이고요. 기본 SR 웨폰 2개지 직업과 업적을 통해 마지막 SR 웨폰 1개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등급 웨폰이 최초로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뽑기 에서 SR웨폰을 꼭 챙겨야 하는 캐릭터죠. 카이토부터는 신규 캐릭터의 잠재능력에 필요한 소울이 하향된 상태에서 좀더 쉽게 키우는게 가능해졌습니다. 6 0레까지 받는 잠재능력에 필요한 소울은 도마르간의 소울 2개, 바실리스크의 소울 3개, 이교도의 소울 3개, 세이렌의 소울 18개, 라미아의 소울 24개, 파파라시의 소울 24개, 임프의 소울 45개, 가고일의 소울 45개, 타우의 소울 40개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미리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열면 될것 같네요. 상점에서 다이아를 통해 5챕터 전까지 몬스터 소울을 구매할 수 있으니 애매하게 남았을 때는 다이아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토벌전 시즌2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추가된 보스는 바로 아이샤구요. 4챕터에서 한번 만났었죠? 6챕터 26까지 클리어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방됩니다. 1회 토벌인장 3개가 필요하고 지옥 1단계부터 지옥 3단계까지 3개의 난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회만 클리어가 가능하며 단계별로 S클리어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토벌전 아이샤에서 얻는 장비는 바로 장신구 허리띠인데요 아이샤 전용으로 이름에 땡땡 뭐 아이샤 허리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아이샤 전용은 SR등급이며 클리어 시 얻는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R에서 SR등급의 허리띠 상자 1개를 확정 획득합니다 단계가 높을수록 SR 허리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현재 이벤트로 6월 3일 새벽 4시까지 기본 1회, 이벤트 입장 1회에서 하루에 총 2회 입장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인 소울 마스터리가 등장했습니다. 메뉴에 소울 성장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5-5 제의 땅까지 클리어하면 자동 개방됩니다. SR 등급 이상의 그랑웨폰부터 이 소울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랑웨폰의 획득, 랩업, 초월을 통해 소울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뽑기에서 나올 때마다 얻는 것이 아닌 최초 1회만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포인트 현황에서 내가 어떤 무기로 포인트를 얻었나 확인도 가능하고 능력치에서도 소울 마스터리로 얼만큼 영향을 받고 있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신구의 극초월과 한계돌파가 추가됩니다 동일한 장신구를 통해 추가 옵션의 능력치가 오르는 극초월과 장신구의 만렙을 떨어주는 한계돌파가 생겼습니다 한계돌파는 R등급에선 3회 SR등급에서는 4회, SSR등급에서는 5회까지 할수 있고요. 한계 돌파에는 장신구 코어재료가필요하며 레버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공석을 사용합니다. 장신구 코어는 SR등급 이상의 장신구를 분해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림전의 시간이 오전타임과 오후타임으로 줄어듭니다. 모모, 바라바토스, 카임 이렇게 한타임으로 오전타임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번 오후 타임에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한번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채팅 기능에서 길드 채팅이 개성됩니다. 이제 길드 채팅을 통해서 길드 출석, 길드 인원 확인, 공지 등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방 부분에서는 업데이트 이후 상자 아이템을 제외한 조각, 소모품, 재료 아이템들의 이 최대 중첩 개수가 9999개로 변경됩니다. 업데이트 이전의 아이템들은 99개, 999개의 최대치로 유지가 되고요. 우편으로 받는 SSR 등급의 웹폰이나 아티팩트의 연출이 이제 스킵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렇게 핵심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하지만 아직도 AP 개선 얘기와 선별전의 채널 통화 매칭 건은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 대체 왜 채널을 나눠놔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은 다른 게임처럼 채널을 유저가 고를 수 있게 하던가 이렇게 방법이 있을텐데 아직도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 5월 27일 업데이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니?